확인을 시켜드려요. 뭐를 더 확인을 시켜야 드 됩니까? 저거 뭐야? 오, 나발.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2019년 5월 24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대로만 가자 제발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자 부탁이다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자 이콜라 레전드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더라도.. 이대로만 가자. 허! 어? 바람이지? 바람이지? 하지마.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우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전에 몇 번씩 오면 항상 1층에서부터 난리였거든. 오늘은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잘못 봤나? 잠깐만. 내 잘못 봤나? 뒤에 누구 있지? 누구야? 내저못 봤나? 어? 여기가 방금 2층, 얘가 1층이란 말이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 바로 방금 옆그 밤, 얘 밑에 층, 잠깐만. 어이 뭐야? 야! 어이!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마이콜 도망가지마! 가만히 멍커있어 시청자분들 오해하니까 가만히 멍커있어 그대로 멍커있어 쫄지마! 약한 모습 보이면 너.. 비... 확인했습니다 뭐를 더 확인을 시켜야 됩니까? 뭐를 더 확인을 시켜야 됩니까? 도대체 뭐를 더? 뭐를 해야 믿겠어요? 뭐를 해야 믿겠어요? 얘들아, 나뭐본거 같아? 지금 집중 하지? 뭐 뭐본거 같아? 얘들아, 잠깐만. 해. 여기 현재 2층과 3층.. 뭡니까? 뭐예요? 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 엄마, 엄마, 아빠, 삼촌,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삼촌, 할아버지.. 뭡니까 저거.. 엄마 아빠 삼촌, 저거 뭡니까..? 저거 뭐예요..? 저거 뭡니까 엄마, 아빠..? 다리가 퉁퉁 떴습니까요? 뭡니까요..? 누구야..? 누군데..? 안 돼, 얘들아 지금 몇 층이야 여기? 얘들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니까? 얘들아 이거 안 돼. 떠, 본 사람, 본 사람. 분명히 바뀌었지만 나 3층이었어요. 분명히 바뀌었지만 나 3층이었어. 야, 이래도 주작이냐? 야, 분명히 떠 있었어. 한복 같은 거. 나 3층에가 있었어. 나 방금 내려올 때 봤지. 나 3층에가 있었단 말이야. 너. 내려왔구나. 내려왔지? <웃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나야 감사하지라오. 여기까지 내려왔어. 어딨어? 그러면 나야 감사하지라오. 그러면 나야 감사하지라오. 여기 있어. 여기 어? 어디 있어? 뭔 소리야?! 아..아.. <웃음> 아, 아... 이코라 도망가지 마 계속 비춰. 계속 비춰 이코라. 이코라 계속 비쳐라 시청자분들 오해하신다. 아우와.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저 솔직히 이번 판금도 솔직히 무시하고 그냥 가 솔직히 마, 여러분들 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저 무시하고 그냥 갔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기 싫었어요. 기운이 느껴진다 해서 밑으로 내려온 거 같다 해서 확인을 하러 간 거예요. 저 생가도 여러분들 모릅니다. 아, 밑에내데 레노 같은데 그냥 생가하자. 이렇게 가도 옆, 옆동 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모릅니다. 하지만 속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 소리가 나더라도 뭔 어떤 기운이 느껴지더라도 저 저기 여기 잠깐 묻어두고 옆 옆에 동부터 갈랍니다. 이거 이해해주십시오. 기운을 너무 많이, 지금 반 정도를 쓴것 같아요 지금. 안십니까 바람일거야 얘들아 바람이겠지? 바람일거야 얘들아 바람일거야 바람이겠지? 그래 바람일거야 바람이잖아 아따 개새야 개새야 바람이잖아 아바람이이두 바람이래 두 방송 하기 싫음매 진짜 짜증난다 아이, 아 다행이었다. 재밌다. 재미없다고? 어? 재미없다니까. 어? 재미없어. 확인 요망. 시청자분들이 오해할래. 행동하지 마. 얘들아, 혹시라도 잡귀의 기운이 느껴지면 바로바로 바로 패스할게 그냥이. 알았지? 잡기는 상대해주면 안 돼. 계속 따라다니면서 장난을 친단 말이야. 혹시라도 잡귀가 있으면 그냥 패스할게. 알았지? 옆에가 중요하니까. 알았지? 자, 얘기 좀할수 있겠습니까? 누과 계시죠? 드디어 왔어 허허 있다 내 이럴 줄 알았지롱. 허허 내가 이럴 줄 알았지롱. 허허. 내가 이럴 줄 알았지롱. 뻔하지? 어, 그래요. 어디 숨었는데? 틀림없이.. 여기에 뭐가 있었구나.. 여전하구만.. 여전히 뭐가 있었어.. 여전히.. 또한번 움직여 보거라 너의 능력을 좀 보여주라 또한번 움직여 봐 너의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겠냐, 혹시? 너의 존재를 알려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신다. 너의 존재를 알려봐라. 아, 이거 무섭소. 얘들아, 봐라 아, 아, 따. 도망가지 마. 하하하. 아, 하하하, 좋다. 어따 좋다. 어따! 어따! 어따! 어따! 야딱그 재밌네 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오케이 재밌다 야딱그 재밌네 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오케이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개핵구르잼 아이고 개핵구르잼이다 아씨 아씨 아. 와 미치겠다 진짜 2층, 현재 3층 아!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십니까? 겠습니까? 말씀 좀해 주십시오. 저가다 되겠습니까? 저가다 되겠습니까? 우와! <웃음> <웃음> 있습니까? 있어? 어? 어? 어?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어? 뭐야? 왜 없어? t e this out! Take o 아, 가슴아, 아, 희바라야. 아, 나 가슴아, 좀 하지 마라니까, 아. 아. 누나.. 장난 아니야.. 좀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저 찾아보고 있다.. 저기에 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보는 시선이 좀 틀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 창문구 때문에 한복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한복을 보고 거기에서 나를 쳐다보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어, 일단은 뭔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여, 여자는 본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자는 본것 같아요 여자는 본것 같은데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을 했어요 저한테. 뭐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맞다. 야, 왔다, 야, 추루, 추루. 아씨거기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추루, 너가 갑자기 거기서 왜 나와? 너가 갑자기 거기서 왜 나와, 형이?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